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이 치매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치매 관련주는 제약주에 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제약주는 전통적으로 또경기방어주입니다뭐 음식료주나 또 어, 이런 뭐 가스 쪽 전기 가스 같은 이런 이또 통신이나 이런 주식과 같이 또경기방어주에 속하면서 이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업종은 바로 이 제약주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라든가 신약에 대한 기대감에 어,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상승 흐름이 좋았던 어, 이 치매관련주 어, 10개 종목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매관련주는 메디프론부터 또 셀리버리 또 이외에도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 자, 잘 가장 잘 빠르게 반응하고 이, 오르는 이런 대장주들 이런 흐름을 좀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래소는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다시 원상태까지 거의 이제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고, 이 코스닥은 2차 전지주들이 힘을 거의 못쓴 반면에 제약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반등에 이제 성공을 한이 종목은 코스닥 쪽에서 대거 제약주들이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이 상승률 상위 섹터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죠. 이 바이오, 이 바이오 쪽 3.97%의 등락률을 보였고, 원격 진료 역시 의료계통입니다. 네트워크 이쪽도 마찬가지, 이 원격 의료 관련해서 또이세개 종목은 다 원격 의료, 또 바이오, 또 면역 항암제, 코로나 제약 쪽, 그리고 마이크로 LED, 어, 이 LED 쪽은 이제 자율주행과도 관련 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제대열 제약업체, 그래서 거의 모든 어 안전 개잡주 외에는 거의 모든 제약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장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특징을 보시면 인성정보, 성문이 성호 이 가격대를 보시면 이제 5천 원대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이 GNC 어 에코바이오 이런 또그 그린 에너지 관련 또 그린 바이오 가스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라이콤 이현상을 e 가면서 아주 이 흐름을 또 아주 좋은 흐름으로 자율주행 대장주로 올라가서 어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상승률이 약했던 종목 슈어소포트도 보시면 이제 자율 자율주행 관련 주주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관련된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시가 총액이 대체적으로 다 1000억대에 있고 이 500억대에 이 상한가를 갔지만 성문이 아직도 500억대. 캐퍼시터캡 커패시터 관련주인 이 성문이 성호 사명 그래서 이 커패시터 관련주가 아주 시장에 아주 주도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시가총액들이 대체적으로 다이 작은 수준에 있죠. 그리고 모터 페라이트 쪽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모터 관련주, 전기차 쪽에서 페라이트 히토류 쪽에 사마전자가상악가를 갖고 바이오, 가스, 에코바이오, GNC 에너지. 두개다 보시면 상하가를 갖지만 아직도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가벼우면서 이쪽 테마에 이렇게 딱 닿아서 움직이는 재료가 좋은 움직 종목들이 2현상, 뭐 3현상을 단기간에 찍죠. 이렇게 아주 그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거는 이제 천억대 이하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자율주행 라이콘 마찬가지죠. 2현상을 갖지만 아직도 천억, 아래에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그리고 마이크로 LED 광전자 라운텍이 있었고 이 광전자가 마이크로 LED 쪽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LED 관련주도 이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빛을 쏴서 또 이렇게 반사되는 이뭐 그런 그또 자율주행 기능에 또 LED가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LED 쪽도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 제약 쪽에서 메디프론이 치매 관련주 중에 이제 가장 좋은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이 시가총액은 이제 상하가를 갖지만 700억대. 그래서 700억대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특징을 보시면 삼성 바 삼성전자 역시 뭐 힘을 못 쓰고 있죠. 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그러 하지만 또 무거운 이 삼바 같은 경우 아주 가볍게 오늘 3%대가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부 제약 관련된 대형주들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만 어 지금 2차 전지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어 좀면치을좀한 그 종목은 에코프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이 치매 관련주 현재가와 시가총액을 보시면 메디프론 이 제약 관련주는 이 실적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파이프 라인이죠. 예,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앞으로 이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단기간에 두세 배씩 가는 종목이 다 이런 제약 관련된 종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700억 대에 IQE, PPL이 거의 10% 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 요 상위에 있는 기업들 보시면 다 실적이 이제 안 나오는 기업들이고 이 PPL이 1,300억 대, 1,200억 대, 그래서 1,000억 원대 있는 종목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외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이제 바이오톡스택 47배 거래되고 있고 썬바이오로. 대화, 뭐 ABL, 뭐요 정도가 어, 어느 정도 이, 이 작년도에 이제 실적이 좀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천억이 안 되는 놈 중에는 이제 인벤티지 얘가 이제 863억대 에 있습니다. 어, 이들 종목의 사업 내용과 뭐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디프론 어, 대장류로 치고 나오고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및 진단 키트 또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주고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주요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 발생 관련해서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보면은 1월 초에 얘도 테마에 치매 테마로 묶이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두 배를 상승시켰습니다. 1,000원대에서 2,300원대까지 급등을 시켰던 전력이 있었죠. 한번 이렇게 치매로 움직였던 종목이 다음 또 테마에서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IQ입니다. 얘는 자체 개발한 부치는 치매 치료제 관련된 주. 어, 지금, 어, 이 3월 달이었죠. 2월 27일 날, 이 부치는 치, 치이 패치 치료제를 동남아에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어,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하락을 했었던 IQ. People b 세계 최초 상영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혈액 진단 키트를 어, 어, 세계 최초로 상영화를 했고 이, 알츠 오늘 출시를 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 임상 효과 관련해서, 어, 이, 지금, 이, 9월 28일이었죠. 작년도에. 이, 6,800원대에서, 19,000원대까지 단기간에, 이제,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던, 이, 피플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퓨처캠, 세계 최초 파키스병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알자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자뷰는 이렇게 생겼고 이 치매를 진단을 이렇게 받으면 이 진단을 받고 이 치료에 이제 요 약을 이제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이제 진단하면서 평가를 하는 이런 그 시약을 판매하는 기업이 퓨처 캠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14,000원대에서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6,000원대까지 하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암 치료제에 요 관련해서 국가 신약개발 사업에 어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단기간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샤페론 신규상장주고 이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제 아토피 피부 치료제 누겔이 있고 코로나 치료제 누세핀 알츠하이머 치료제 뉴세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 초기에, 이 상장 후에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이 반토막까지 하락해 있었던 이 샤페론이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ABLYO, 이중 항체 파키스병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박스권에 이렇게 이 25,000원과 17,000원대에 아 요런 그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는 ABL. 대화제약 천연물질 기반 치료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임상 2세 이상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경구용 위암 치료제를 중국 허가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시면 요때 한번 단기간에 두배 이상 급등을 시켰던 종목이 대화입니다. 썬바이오 어, 건강한 타인의 세포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어,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썸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2차 전지를 생산 이 사업 진출 이 사업 목적에 이제 추가했다는 이유로 이 단기간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썸바이오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테마에 한번 묶이면서 단기간에 한번 급등을 했었던 썸바이오 인벤티지랩 이 종근당과 장기지속형 치매치료제를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바이오톡스텍 얘는 세계 최초 경구용 치매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얘는 9월달부터 계속 이제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월달에 11,400원대까지 이 최고가를 찍은 후에 이제 조정받고 있는 바이오톡스텍 오늘은 이렇게 이 치매 관련 주 제약 바이오 중에 치매 관련된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과거에 한 번씩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 역시 이제 어이 치매 테마가 불때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시가총액이 이 같은 이 테마라도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재료가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두각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시총을 가진 종목들이 어, 상승하기가 좀 힘든 반면에 이런 가벼운 종목은 어, 재료만 이제 좀 연달아 이 좋은 흐름이 좀 나와주면 또 상한가도 두세 번씩 가는 종목이 나오는 종목은 바로 이런 이 제약 관련주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체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들이 많이 그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시장이 어, 어렵고 힘들수록 또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라든가. 제약관련주들은 대표적인 또 경기방어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2차전지주들이 꺾이는 흐름을 보인다면 또 이런 쪽에도 수급이 좀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관찰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